네 안녕하세요 어, 요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참치캔 뚜껑 같은 거 어떻게 휘게 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, 참치캔 뚜껑을 일단 참치캔 뚜껑만 여기서 하나 뽑아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 면만 잡은 다음에 Shift D 해갖고요 ESC키로 제자리 놓고 키로 셀렉션만 세퍼레이트 할게요 그러면 이제 투, 뚜껑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이거를 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그림처럼 완전히 그 정형화된 이런 둥근 모습을 원하신다면 어, 일단은 이렇게 그휜 정도를 가진 이런 휘인 정도를 가진 이런 어 원통을 하나 만들고요. 얘를 그 위에다가 휘어지게 만들면 돼요. 그러니까 저거 말고 이렇게 서클 하나 가지고 와서요. 이렇게. 이렇게 갖다 놓고요. 조 네. 이렇게 갖다 놓고요. 이 서클을 이 원통에다가 그 투사시키는 거죠.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 벌텍스 셀렉트 모드를 놓고 이렇게 봤, 그 정면에서 보고요. 얘를 그대로 투사, 투사를 시켜주면 돼요. 이렇게 마그네틱 스냅 살려주시고요. 페이스에다가 저 점들을 프로젝트 인디비지얼 리먼트를 놓고 이제 투사를 시켜주시면 돼요. 하고 조금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. G. 네. 그러면 이렇게 이 원통에 가서 투사가 돼요. 그럼 이 원통을 지워주시고 얘를 면을 채워주시면 돼요. 예, 다시 전체 잡고 Ctrl F 해주시면 은 그리드 필이라는게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면이 채워져요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적당히 놓고 이제 그 놓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놓고 요 끝에 점에 커서가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중심으로 기울여 주면 되겠죠 얘를 네. 이렇게 네 이렇게 캔뚜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아니면은 이제 어, 일단 캔에 그리드를 좀 많게 해줄게요.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인셋 아, 전체 잡고 인셋 어떤게 해줄게요. 리피트, 리피트, 리피트, 리피트. 쉬프트 할 누르면 리피트예요. 리피트. 네.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레티스를 사용하는 레티스를 사용해서 이제 그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. 어, 오브젝트 모드의, 모드죠? 여기서 그, 레티스를 하나 불러올게요. 그 다음에, 대충 두께를 맞춰주고요. 이, 캔 뚜껑을, 레티스 속에 딱 들어가게 맞춰줄 거예요. 이렇게, 대충, 예. 캔뚜껑이 레티스 속에 들어갔죠. 그다음에 캔뚜껑을 잡고 모디파이어를 주는 거예요. 그 레티스를 주고 어떤 레티스냐면 캔뚜껑은 이 레티스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. 그럼 이제 레티스를 변형해 보자고요. 자, 이 레티스를 잡아주면은 여기 이제 레티스 메뉴가 따로 하나 뜨는데요.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만 일단 휘게 할 거니까 이쪽에 그리드를 몇개 주시고요. 음,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도 필요 그러니까 이, 이, 이런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.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지만 이번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레티스를 변형을 줄게요. 제이프로포션을 미팅을 활성화 해주고요. 이렇게 이것이 자연스럽죠? 일단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커브가 생겨요. 자 이렇게 놓고 캔뚜껑을 적용을 해줍니다. 그리 이제 레티스는 필요 없어요. 지워주고요. 네. 이렇게 캔뚜껑을 손볼 수 있어요. 음. 이레티스 디폼은 알아두시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으니까 요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